어제부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패딩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지우를 만나게 돼가지고, 지우를 만나러 뚝섬으로 갈 거예요. 지금 보이는 김에 비타민을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쓴 거는 익숙해지겠지, 제가. 와 날씨 미쳤다. 어, 장소, 장소. 새 패딩 날씨인 것 같아요. 오, 눈물 나, 요 눈물. 자라라 재즈가 뭔지 아세요? 재즈는 말이죠. 왜 이런 걸로 를다 시험 원1는 거? t ulee 하이다하 o h a e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저 상수에 미팅 왔다가 지금 타이프 한강점 가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 타고 가려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걸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형이랑 카이막 먹으러 왔어요. 모센즈 스위트라는 곳인데 여기 합정에 카이막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대기 중.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걸 코나 소개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 마이크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꽂고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마이크 없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꼽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만간 일본을 가기 때문에 일본을 가기 가서 기가 브이로그를 좀 찍으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아닌 준비를 했어요 마이크 꼽고 좀더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그런거 같아요. 따란! 카이마기 무슨 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여기 카미아라는 식당을 왔었는데요. 여기 웨이팅이 지금 16팀이 있어가지고 앞에 웨이팅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뭐더라?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풍자가 와가지고 맛집으로 좀뜬 곳인데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다이팅을하고다른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여긴... 그래 그래 따기가보세트 <목소리가> 이센스잘 <아이 가이 가이. 웃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세요, 여러분. 아, 시끄러. 미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미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지금 요즘에 잠을 오래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밑에 집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하,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나가야 돼서 씻으려고 했는데 밑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물을 잠가놨대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한 3, 40분 기다려야지 끝난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걸 이고 있지 않으면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하. 따란.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딱 준비를 끝냈는데요 마침 여기 여미미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보내주셨던 게 오늘 딱 와가지고 이렇게 메고 나가려고 합니다 완전 찰떡띠 약간 이런 느낌의 가방입니다 음 아, 시끄러 나 벌써 여미 아, 벌써부터 이렇게 무상을 입으니까 좀 그렇네요. 끝 끝. 저는 오늘 서울숲 갑니다. 서울숲 가서 촬영을 할것 같아요. 아, 집에 공사하는 소리 안들리니까 귀가 너무 편한 것 같지. 넌냄은 냄새. 넌 냄새. 넌 냄새. 냄새. 냄리냄리 냄새. 냄다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지금 목이 너무 말라. 여기 노래가 크게 안 나와서, 저... 그러네, 맞죠? 뭐... 일상에 노래 나오면은 이 펜집 할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입만... 벗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포토 매거진에서 나왔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높. 오늘도 지하 공사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 8시만 되면은 공사를 시작하셔가지고 오래 잘 수가 없어요. 오래 잘 수가 없어 지금 GDP 왔는데 사람이 짱 많아요.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지금 행사 왔다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잠을 제대로 못잔것 같아요 내일 또 여기 밑에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자서 좀 많이 자야 될것 같아요 8시만 되면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헤드셋도 껴보고 귀를 막을 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그래도 드릴 소리는 다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람인 거 마냥 그냥 드릴 소리도 고깨야겠어요 내일은 네. 제가 최근에 디퓨저를 하나 샀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지금 옆에 놔뒀어요 알보우라는 브랜드 제품. 이게 오일 디퓨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멩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돌멩이들에다가 오일을 뿌려줍니다 저는 알부에 오일이 한 4개인가 있는데 우븐 라임이라는 향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코엔 그래서 이거를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증발하면서 냄새가 퍼지는 건가봐요 아까 집에 나갈 때 뿌리고 나갔는데 확실히 냄새가 좋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그럼 저는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자겠습니다 빠이뚱